체육공원 대상 시상식을 선언합니다. 저는 2019년도 대한민국 육문화 체육공원 대상 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문화 체육공원 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더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영화 이영배어 이어, 습니다 <웃음> 네,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 네,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저에게 또 과분하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문화 치유 공원 대상을 이렇게 뜻깊게 또 이렇게 에, 우리 청소년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 과정보다, 아, 결과보다 어, 과정을 중시하라는 그 말씀 그 모토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어, 제가 어, 나지어 미력하나마 힘이 되면 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도록 어, 애를 쓰겠습니다.